안녕하세요 스마트폰 교육 콘텐츠 연구소 이동윤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헤드셋이 지금 조금 불량인 관계로 어, 블루투스 이어폰을 가지고 어, 목에 거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걸고 녹음을 하고 있는데 이 소리가 조금 부드럽게 안 들어가는 것 같네요 양해 부탁드리고요자 오늘은 어, 블로그에서 콘텐츠 내용을 한번 보셨겠지만 예, 동영상 강의 특히 유튜브 같은 데 올리는 동영상을 스마트폰 화면을 동영상으로 만들 때 쓰는 모비즌 스크린 레코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세팅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노하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녹화를 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단순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어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어요 이미 그래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앱을 설치를 하고 스마트폰에서 바로 어, 그 앱을 실행을 시킨 다음에 다른 앱의 다른 앱이 화면에 구동되는 그 상황을 바로 영상으로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번째는 스마트폰 화면을 pc 모니터 등으로 전송 미러링 이라고 하죠 미러링을 해서 어, 그 PC에 떠 있는 화면을 다시 캡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왜 그렇게 번거롭게 하느냐는 약간 이유가 있으니까 다음 강좌 때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은 쉬운 방법, 스마트폰에서 직접 동영상을 만드는 방법도 설명을 드릴 건데 어, 요거는 약간의 제약은 좀 있어요. 자, 일단은 앱스토어가서 앱을 하나 받아야겠죠. 어, 화면을 녹화한다. 화면 녹화 혹은 스크린 레코더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스크린 레코더, 화면 레코더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앱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여기 있는 모비즌 뭐 스크린 레코더를 사용을 할 건데 여기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LG 버전이 있고요. 하나는 그냥 일반 버전이 있는데 삼성폰이나 뭐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일반 버전, 일반 버전 쓰시면 되고요. 저처럼 LG폰 쓰시는 분들은 포 l g 붙은 걸 선택을 해서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한 25메가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설치를 하는 동안에 한번 볼게요. 어, 다운로드 수는 50만 별점 4.5 그리고 모든 기능이 무료라고 합니다. 보통 무료 프로그램들은 광고가 들어가 있어요. 어, 그리고 자세히 알아보기 보면 뭐, 화면 녹화를 한다. 뭐 어떻게 하고 싶다 뭐 이런거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요것들은 개발사에서 여러분들한테 안내하는 거잖아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FHD 화면 녹화를 할수 있는데 요런 뭐 것도 된다 그다음에 내부 소리 녹음도 된다 그 다음에 외장 메모리도 쓸수 있다 그래서 어 외장 메모리를 큰걸 꼽으면 길게 녹화를 할수 있겠죠 그리고 퀄리티가 높다 뭐 여러가지 쭉 있는데 어 국내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뭐 헬프 센터 같은 게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면 바로 답을 주더라고요. 저도 어, 이메일로 한번 연락을 해봤는데 거의 한 30분 만에 연락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설치가 다된것 같으니까 일단 밑에 그 사용자 평가도 한번 볼 건데 별점이 막 3점이고 1점이고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 이유가 뭐냐면. 폰이앱 자체가 폰이 고성능 폰을 좀 요구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성능이 낮으면 앱이 렉이 걸리거나 아니면 화면 캡처가 제대로 안 되거나 그리고 저처럼 강의를 할때한 5분 정도 열심히 떠들면서 녹음을 했는데 뭐녹 저장이 안 되거나 아니면 화면 중간에 멈춰 있거나 이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막 불만상을 올려놓은 것 같은데 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앱 자체가 약간 고사양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너무 낮은 사양에서 하시면 이런 공시렁공시렁하는 예, 잔소리들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제가 다음번 강의에는 어, 다른 방법으로 또 화면에 놓고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설치는 다된것 같으니까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최초 실행입니다. 자. 실행을 하면 처음에 웰컴 화면 같은 게 아마 나올 것 같네요. 자 웰컴 화면이 예, 나왔네요. 예, 우주 최고의 어플이랍니다. 그렇게 되고 싶겠죠. 뭐. 환영합니다 누르시면 약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이 시간은요. 여러분들의 콘 사양을 제가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면의 프레임율이라든지 화면 크기라든지 그리고 뭐 분당 메모리를 만큼 쓸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고 있어서 화면을 녹화할 때 최적의 사양을 예, 미리 체크를 하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설명이 좀 나오죠. 에어서클 터치해봐라. 녹화는 이거다. 서클 메뉴는 여기다. 설정 여기서 한다. 화면을 그냥 캡처할 때는 예, 카메라 모양 사용한다. 이런 설명이 있었고요. 에어서클을 꾹 눌러서 꾹 누르면 X가 나오죠. 여기에 드래그를 해서 놓으면 예, 사라진다. 이런 설명까지 친절하게 해줍니다. 꾹 눌러서 드래그해서 놓으면 없어집니다. 실행은 뭐 그냥 실행시키면 되죠. 자 한번 설정을 이제 했고요 그리고 얘는 앱 화면이 막 나타나고 하는 거는 지금 당장은 안나오고요 에어서클 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늘 화면에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붙어 있는데 왜냐하면 얘가 자리를 차고 화면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화면 녹화라는 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항상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그리 흐릿하게. 꾹 누르면 예, 취소시킬 수 있죠. 드래그해서 놓으면 됩니다. 요즘 이렇게 쓰는 앱들이 많아요. 메신지 앱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터치해서 상단에 있는 캠코더 모양은 뭐라고 했습니까? 화면을 동영상으로 녹화하는 거고, 사진 모양은 한 장만 찍는 거예요. 한 장. 찰칵 찍어서, 어, 처음 실행을 하니까 권한 설정을 하고 나오네요. 자, 사진 한번 찍어볼까요? 다시. 네, 찰칵. 이렇게 찍는 거죠. 찰칵. 찍었어요. 그럼 화면에 뭐 찍었다고 위에 메시지가 나오네요. 그죠? 터치하시면 볼 수도 있을 거고, 내가 원하는 앱으로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한장 찍었던 거 확인하면 되겠죠, 그죠? 자, 이게 바탕화면이 아니고 화면입니다, 화면. 같은 거 찍었으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방금 찍었던 게 이렇게 스크린샷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이 중요한데요. 여기 설정 메뉴에 들어가시면 여기, 여기 설정 메뉴입니다. 들어가시면 첫번째 여기 별 표시 있죠. 이별 표시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광고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들어가면 동영상 부분과 이미지 부분이 나와 있는데 예, 여러분들이 실제로 촬영했던 것 찍었던 것들 이렇게 갤러리처럼 표시가 됩니다. 뭐 삭제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해서 삭제 같은 것도 가능하고 동영상도 마찬가지로 찍었던 거 삭제 같은거 바로바로 할수 있는데 굳이 여기서 할 필요 없고 그냥 여러분들 파일관리나 갤러리 앱 같은거 쓰시잖아요 그죠? 네, 거기서 하시면 돼요 여기서 할 필요 없습니다. 자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거 네, 통리받기 버튼 항상 설정이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앱들은 그냥 써도 크게 무방하지만 얘는 어, 좀 고사양의 성능의 폰을 요구한다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여러가지 최적화하는 방법들도 있는데 일단, 녹화 품질. 이 녹화 품질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느냐. 하다가 제대로 설정 안돼 있으면 10분 동안 고생스럽게 녹음한 게다 날아가 버립니다. 엄청 허무하겠죠, 그죠? 자, 화고 해상도. 아까 전에 처음에 앱을 깔때한번 시간 걸려가지고 뭔가를 쫙 했어요. 그동안에 제 폰에 제일 잘 맞는 세팅을 해놨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해상도도 FHD로 높이고, 뭐다 뭐, 다 좋게 했다 쳐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화질은 좋겠지만 이 화면을 동영상으로 만든다는 게 1초에 30번, 1초에 60번 화면을 계속 저장을 하는 일을 해요. 굉장히 이 폰에 부하를 주는 일을 하겠죠. 그죠? 심지어 화면을 녹화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앱을 켜놓고 있을 거라고요. 네, 폰이 버티지를 못하겠죠. 그러면 죽어요. 폰 자체가 뭐, 뭐, 실제로 뭐 터지거나 하는 건 아닌데 이 모비즌 스크린 레코더라는 앱이 꺼져버리거나 저장이 안되거나 이런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가지를 막 건드리더라도 결국은 녹화 품질 최적화 한번 딱 눌러주시면 원래대로 내 폰에 제일 잘 맞는 걸로 넘어갑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저보다 사양이 높을 수도 있고요. 낮을 수도 있는데 이걸 한번 눌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녹화 마법사 자 이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녹화 클립 모드라고 있는데 이 클립 모드는 녹화를 하실 때 화면에 여기 부분에 보면 아까 서클 부분 있죠 에어 서클 요게 화면에 나오게 만드느냐 뭐 이런거 녹화 시간 나오느냐 뭐 여러가지 이런 것도 표시하는 건데 실제 녹화를 하실 때는 자 클립 모드를 쓰시면 깔끔하게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화면을 제끼면 상단바를 내겨해서 제끼면 메뉴들이 있으니까 그때 정지를 하거나 뭐 이런걸 할수 있다 나오는 거죠 요거를 사용을 하시면 렉이 적고 이걸 사용 안 하면 렉이 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주의 말도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강의 중이니까 안쓸 거예요. 여러분들은 쓰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사운드 녹음, 사운드 녹음은 자 사용 중 사용 안 하면 할수 있죠. 사용 안 하면 안 함으로 하면 어, 스마트폰 내에서 나오는 소리도 아무것도 녹음이 안 돼요. 뭐 카톡 소리라든지 게임 소리라든지를 아무것도 설명 이 어, 소리가 안날 거고요. 키면 두 개를 고를 수 있는데 내부 사운드, 외부 사운드 있습니다 내부 사운드는 말 그대로 어플의 사운드만 녹음이 돼요 어플의 사운드만 녹음이 되는 거고 외부 사운드는 어플 사운드 및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음성 녹음 뭐 이어폰이나 마이크 같은 게안 꽂혀 있다 그래도 우리 통화되잖아요 예, 스피커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녹음할 수 있는 게 녹음이 돼요 그리고 녹화시 사운드도 내 목소리 아니 내 목소리가 아니고 사운드 화면에서 나오고 있는 소리도 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막 게임 같은거 하면 소리 막 나잖아요 그거 할때 여러분들이 또막 bj 처럼 얘기를 막 하시면 그 녹음도 되겠죠 그래서 방송을 한 유튜브나 전문 bj 에게는 최적의 옵션이다 라고 할수 있는데 혼자 저처럼 방에서 이렇게 강의를 만들고 있으면 괜찮겠지만 사람들 많은데서 카페 같은 데서 뭐 하고 있으면 부끄러울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자기들이 광고하고 있는 요걸 좀 사주세요 하는거 있죠 뭐 이런것들을 사서 쓰셔도 되는데 크게는 우리 PC방 같은데 가면 헤드셋 끼고 이렇게 마이크 달려있는 것들 이 있잖아요 뭐한 저렴이는 만원도 안하는데 그런거 가지고 녹음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뭐 비싼 제품 쓰시면 뭐 강의 동영상 녹음용 뭐 헤드셋 이런거 파는데 한 15만원 20만원 하는게 있어요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뭘 쓰셔도 예, 네, 이런 거 쓰셔도 되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이어폰처럼 생긴 마이크 달린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유가요. 어, 이 선이 약간 덜그럭덜그럭 거리면서 잡음이 생겨요. 덜그럭거리는 잡음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핸드폰 사시면 그냥 주는 뭐 이렇게 어, 그 통화가 되는 이어폰이 있잖아요. 그런 거 쓰실 때는 차라리 그 테이프 같은 거 가지고 우리 뮤지컬 하는 사람들 을 보면 마이크 입 옆에 딱 붙이잖아요. 차라리 그런 식으로 입 옆에다가 소리 들어가는 부분 있죠. 그걸 딱 고정을 시켜놓고 하시면요. 핀마이크처럼 되게 깨끗하게 쓰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노하우죠. 저도 그렇게 썼습니다. 입 옆에 반창고 딱붙여가지고 쓰시면 굉장히 소리 깔끔하게 들어가게 할수 있습니다. 자 약간의 잡설 이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에어서클 종류 이런거 있죠 이건 별로 안 중요해요 예, 모비즌 로고를 쓰느냐 아니면 여러분들 사진 이런걸 넣느냐 뭐 이런 것들 골라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에어서클 모드에서는 이거 체크해 놓으시면 로 음. 부분까지 안 나온다는 음. 거죠 예, 저는 에어서클 안쓸 거니까 일단 이 기능은 안쓸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있다 그런 거아시면되고요 카운트다운은 말 그대로 3, 2, 1 이게 화면에 표시가 돼요 뭐 그런 것들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간을 두는 거겠죠 저는 한 5초 정도 할게요 그리고 시간 표시 지금 녹화를 얼마 정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안할 수도 있고 에어서클 여기 안쪽 에어서클 안쪽에 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화면에도 할수 있다 뭐 이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편하실 때 라면 되고 저장 위치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저장 위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부 하나는 외부 인데요 내부 같은 경우에는 그 메모리를 추가로 꽂을 수 있죠 마이크로 SD 그런 것들을 사용하실 때는 요걸 쓸수있고요뭐 그게 없다 그러면 내부 저장소 밖에 표시가 안될 건데 어쨌든 마이크로 SD 카드를 쓰실 때 요걸 쓰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마이크로 SD 카드가 저렴한 게 있어요 별로 속도가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은 화면 녹화할 때 드랍 프레임 이라고 해서 빠지는 부분도 생기고요 녹화하다가 중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화면 녹화는 빨리 만들어내는데 메모리가 저장하는 게 느려버리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폰에 사양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안에 메모리도 좀 된다 그러시면 내부 저장소를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뭐 어차피 여러분들 녹화 다 하고 난 다음에 계속 저장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유튜브 올려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네, 내부 저장소 쓰시면 되고요. 이거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편집기 같은 것도 있습니다. 예. 만약에 녹화하고 난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들 잘라내는 이런 기능들도 있는데 요건 나중에 설명하고요. 일단은 설정 끝났으니까 예, 요 창은 바로 뭐 굳이 열 필요 없겠죠. 닫아주시고 화면은 이제부터 녹화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녹화는 뭐 별거 없고요. 네이버 열어서 몇개 화면 좀 보고 그냥 샘플만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네이버부터 켜서 뭔가 돌아가는 걸 검색하는 걸 보여주고 주는 그런 상황으로 한번 만들어볼게요. 자, 일단은 네이버가 켜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녹화 버튼 누르시면, 자, 이거 처음 실행하니까 허용해야죠. 5, 4, 3, 2, 1 이렇게 하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녹화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밑에 이렇게 요 표시 보이십니까? 예, 5, 6, 7 올라가고 있죠. 자, 네이버 여시고, 그럼 이제 네이버 화면은막 녹화를 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 구동하는 것부터. 자 오늘 뭘 한번 검색을 해볼까 어, 지금은 그냥 설정일 뿐이니까 아무거나 할게요 제 소개나 해볼까요 예, 저는 예전에 열심히 윤들 닷컴 이라는 출판사 지금도 운영하고 있지만 거기서 예, 자격증책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윤들 닷컴 혹은 제 필명이 윤들 쥔장 이었어요 굉장히 검색이 많이 나옵니다 저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아, 농담입니다 자 제가 쓴 책들이 쫙나오고요 그리고 제 블로그도 아마 별도의 블로그도 나올거고 사진도 나올거고 뭐, 재밌는 것들 많이 나오네요 어쨌든 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제 출판사도 한번 검색해볼까요 윤돌 닷컴 네 사이트도 나오고 뭐 영상도 나오고 뭐 연결되는 공식 홈페이지 페이스북도 나오고 뭐 여러가지 나오네요 어쨌든 저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화면을 녹화하는 걸 연습하는 겁니다 녹화가 끝났어요 자, 그렇게 하면 어, 중간에 잠깐 기침이 나올 것 같다 못 참겠다 딱 누르시고 <웃음> 하고 다시 녹화 재개 하시면 되고요 녹화가 끝났다 그러면 여기 스탑 버튼 딱 눌러주시면 이제 동영상으로 저장이 된 겁니다 자 메시지가 떴습니다 녹화 완료 영상 삭제할래 왜요? 이때까지 열심히 다 했는데 근데 뭐 실수했다면 삭제하면 되겠죠? 네, 저는 일단은 닫아놓고요 영상이 어디 있는지 볼까요? 자뭐 메모리 관리하는 프로그램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바로 이렇게 앨범 갤러리 들어오시면 방금 녹화한게 이렇게 나옵니다 자 방금 네이버 했던거 그거 설명하고 있죠 스피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폰으로부터 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막뭘 하고 있죠? 자 오늘 뭘 검색을 해볼까? 자뭘 검색을 해볼까? 이런 제가 아까 했던 얘기가 또 나옵니다. 자이 정도만 동영상을 보시고 자잘 되는 거 확인했잖아요 그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뭐 만들어져 있는 이 영상을 이제 편집을 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영상을 편집할 때 5, 4, 3, 2, 1 하고 시작했잖아요 뭐 근데 잠깐 바로 시작할 때 실수를 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동영상은 이렇게 다 만들거나 녹화가 끝나고 나서 요거 스탑 버튼 누를 때까지 약간 좀 버벅거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정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정리는 이렇게 합니다 설정 들어가셔서요 아까 전에 보면 요 편집기 있죠? 편집기 바탕화면 아이콘 바로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편집기 실행하기도 있어요 자, 요거 눌러주시면 편집기란게 나옵니다 자, 편집기에서 인트로 아웃트로 이런거 뭐 그닥 필요 없고요 만들 필요 없습니다 편집할 영상 추가해주세요 한 다음에 방금 찍었던게 딸랑 하나 있네요 네, 요거 하나 선택하시고 자 들어왔죠 예, 저는 요게 요거 이렇게 당겨 보시면 빨리 감기 할수 있어요 예, 저는 네이버 화면만 보고 싶네요 앞에 있는거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요 부분 당겨서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구요 끝에도 나 요만큼만 할래 네이버 화면까지만 나오면 되고 굳이 화면 끄는 거안 보여줄 거야 라고 하시면 여기까지 조절해서 네이버 화면까지 만 나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 끝났습니다 이만큼과 이만큼을 잘라내겠다는 라거 거예요. 컷 하겠다 중간에 잘라내는 건 안됩니다 양쪽에 컷 하겠다 중간에 잘라내는 거는 조금 더 전문적인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써야지 되는 거죠 자, 완료하시면 영상을 저장 중입니다. 다시 저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완료가 됐죠. 자, 끝났어요. 자, 그러면 다시 갤러리 화면 넘어가 보시면 방금 만든 영상이 이렇게 바로 실행하면 앞에 뭐 네이버 화면부터 바로 나오고요. 그리고 저기 더 뒤로 갔을 때도 뒤에 잡다 한거 없이 바로 네이버 화면만 딱 나오고 끝나게 됩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화면을 동영상으로 만드는 방법까지 는 했죠 그럼 이제부터 뭐 해야 됩니까 이걸 유튜브에도 올려 봐야 되고 유튜브에는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도 알아봐야 되고 유튜브에 올린 거를 다시 또 어떻게 하면 뭐내 블로그라든지 다른데 넣을 수 있겠느냐 그걸 일사천리로 우리가 쫙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예, 재밌는 관계들을 자, 앞으로 계속 하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아까 자동으로 모기진 편집기가 바탕화면에 생겼네요. 자 이런거 막 생기는게 싫어하는데 일단 지웁시다. 자 삭제. 앱 제거하면 안됩니다. 이것도 지금 다 썼잖아요. 그죠? 이렇게 당겨 가지고 안녕 하고 보내버리는거고요자 이때까지 저는 스마트폰 교육 콘텐츠 연구소의 이동윤 대표 였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